어... 안녕하십니까? 예, 캔소이에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제주와 함께 다큐를... 찍죠? 예... 찍는데... 이제...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. 벌써 이상한 얘기 하다 보니까 30초가 지났는데 공지입니다, 이게. 예. 50초짜리 공지입니다. 인원도 두 명밖에 없어서 정말 부족하고 아이디어 마저 없습니다. 네. 앉아서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살짝 현타오네요. 그럼 이만 공지였습니다.